이렇게 누구나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좋아. 뭐야 이거. <웃음> 와 미쳤다. 진짜. 자, 이번에 해볼 포켓몬은 아령으로뚜카패는 루카리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은 그로우펀치, 본 러쉬 이렇게 두 가지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지닌 물건 세팅은 기압의 머리띠와 골치 사포터, 맹공 덤벨 이렇게 세 가지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틀 아이템 뭐 여러가지 있지만 루카리오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아이템을 들고 가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거 아무거나 들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즉 이번에는 탈출 버튼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게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맹공 덤벨 루카리오 한번 해볼게요 자전광석화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마인맨이랑 올라갈 거고요 강력한 루카리오가 탄생할 겁니다 아 이번에는 확실히 그냥 무시할게요. 좋아. 나쁘지 않지. 자, 먹었습니다. 자, 무시하고 또 골포인트 넣고. 어이구. 좋아요. 저 벌써 골포인트 두개 넣었으니까 나쁘지 않은 거 <웃음> 무시하고 또 넣으러 가겠습니다. 아, 나 그냥 들어갈 건데. <웃음> 좋아. 두 대. 세 대. 아이고. 자, 그냥 저는 그냥 무조건 골 넣어야지. <웃음> 아나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어 잠깐 만 다섯 골 넣고 이번 꺼 넣으면은 여섯 골끝 아닙니까? 끝났는데요? 아 <웃음> 어, 죽어 이상해지 죽어 이풋 포켓몬 자식아어골 끝났네 <웃음> 끝나버렸다 야 뭐야 이거 사기야 그냥 사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스택 정말 낭낭하게 쌓았으니까 제핵펀치한번 맞으면 죽어버릴 겁니다 자 간다 치돌이 간다 치돌이 오 오! 오! 돌이 아! 죽어버려! 일루와! 거슬드 일루와! <웃음> 좋아요. 치돌이 토도도도! 톡! 톡! 톡! 톡! 하 오! 나안 죽는데! 기아베 머리티 효과가 있어서 너가 죽을걸! 이 자식아! 토도도도! 톡! 톡. 공덤벨 루카리오 아령을 쥐고 핵펀치를 날리는 우리 루카리오의 파워 어때? 토끼! 잠깐! 토끼 아이고! 오마이와 신데이 <웃음> 죽어버렸지 어나 피할건데 우쭈까 핵펀치 장전 치돌이! 어이구 어디갔냐 일로와이 풀포켓몬은 한방! <웃음> 좋아요 어, 아이고 팬텀 어디가 우리 팬텀이가 어디갈까 이, 어, 아이고, 어디가 너가 그냥 나한테 죽는거야 너는 헵펀치 <웃음> 아이고 궁극기도 없는데 그냥 죽어 여기 여기 아이고 궁극기가 빠져버렸군요 우리 백성모카가 토끼 토끼 토끼 토끼 토끼 죽엉 토끼 죽엉 궁극기를 써서 아하하하 <웃음> 죽었어 어 백도한다 아 괜찮아요 백도 한 대가는 너의 목숨이다 이상의 것 일로와 백도의 대가는 너의 목숨이라 숏, 숏, 숏. <웃음> 죽어 아 피하고 맞아버렸네 <웃음> 이겼다 <웃음> 아 너무 셉니다 좋아요 좋아 캐리 와1 5킬했다고자 좋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꼬부기와 올라가보도록 하지요 하나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꼬부기님 컴멧번치를 배우려면 요거 두번째 것도 줘야 되는데 잠깐만 야너 그거 먹으면 어떡하냐 니가 너 진짜 못됐구나 대신 여기는 내가 먹겠어 자 아이고 아이고 아프구나 어쩌면 좋을까 <웃음> 어 안녕파일이야 나 갈게 야 돼지 돼지야 돼지야 일로려 우리 더야지야 <웃음> 자 좋아요 쳐 주공 아이고 난골 넣을건데 아이고 안들어가지네 아이고 이거 어쩌면 준다 그냥 골 넣어야겠다 그로우포지검멧포지 <웃음> 골! 넣고요그로우펀지 <웃음> 미쳤어 사기야! <탁>, <웃음> 자저또 들어갑니다 또넣습니다 지금 몇번들어는지 몰라요 어 하나 둘셋넷아 <웃음> 좋아 이렇게 행복한 루카리오를 하는 건 오랜만이군요 골을 넣을 때마다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넣으면, 먹으면 본 러시도 배웠으니 이제 우리 뭐 그거 먹어도 돼. 뭔 일이야? <웃음> 좋아, 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살하듯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핑크 토야지가 주강. 아이고 어쩌라고? 일라이, 이 비둘기야, 비둘기 일라, 어잠깐만만 달려주세요. 자, 괜찮습니다. 이거 그냥 무시하고 우리. 죽어! 리자드도 죽어버렸군요 어 얘들아 이거 오늘 먹어야 되지 않겠니 우리 가이가부기가 용사님들을 기다리고 있는 콩주님이랍니다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게 안보이니 빨리 우리 먹어주자 얼마나 불쌍해니 좋아 나도 점점 제정신을 놓는 것 같아 이제 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자 지금 우리 고스트가 아주 정신을 놓고 있군요 자 좋습니다 터더덕 턱턱턱 궁극기 쓰죠 그럼 죽죠 아이고 아글숲불지하러 가자 <웃음> 내가 너 어디갈지 다예측하고 있었지롱 나, 나 그냥 빠져야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고 싶지 고말아령들고핵이치 <웃음> 날리는 이루카리오야이거못 막으면 답 없어 퍽. 아 뭐야 죽었어 마이맨이 죽어버렸어 어떡해 시더리 핵펀치 뭐야 <웃음> 좋아요 자 기다렸다가 아 핵펀치 <웃음> 좋아 아 행복해 아 우리 마이맨이자 궁극기 쓰면 이게 점점 세집니다 아나숨 넘어갈 것 같아요 핵펀치 핵펀치 <웃음> 좋아 다 죽어버려 그로펀치 플러스 되면 정말 세죠 하나 야 뭔! 이거 한방에 딜이 몇이다는 거야. 자 초반에 이거 골을 조금 넣는 방법만 아시면은 이렇게 누구나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좋아! 뭐야 이거! 와 미쳤다 진짜. 이게 진짜 포켓몬이 할수 있는 일이야? 끝났다! 이겼다. 압도적인 승리. 이것이 바로 아령으로 뚝배기 후리는 포켓몬. 아령 루카리오다, 이 자식들아. 아령! 이 자식아! 아령! 아령! 이 자식아! 죽어! 죽어! 아령! 죽어! 이겼다! 나는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하다. 점점 골을 넣으면 체력과 데미지가 상승하는 아이템들이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아 정말 너무 좋은 빌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